You know without you, I'm so lonely When you're not here, I won't, won't call it Into your here again, I'm diving Darling you, darling you, baby mm. Fighting round these circles, where is the way out? 아, 아, 어제 혼자 하던고 해서 대응기 개발할 요 만들어진 게있이 있어. 아,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영어 디지털 싱글이 나와요. 제목이? 아, 달링 아, 달링이에요. 그래서 달 플러스, 달 플러스 링? 네, 달 플러스 링으로 가서 달 플러스 어, 저게 뭐야, 달 플러스 링할수 어, 뭐 있지만 굉장히 또그 안에 뭐랄까 음. 어, 뭐랄까? 좀. 숨은 뜻이 있 있어요. 또 이제 뭔가 그 ing를 넣어 주면 ing가 강조가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f 하고 l i n 네, 네, 멤버들끼리 요리하고 먼저 먼저 먼저 같이 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입니다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긴장도 되여 했지만 어, 찍으면서도 재밌고 그리고 좀 특별한 컷들이 많아서 가지재밌게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재밌있게 뮤비 봐주시고요. 저희는 네, 남은 촬영 시간도 열심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멤버들이 저쪽에서 다 모여들면 음. 이제 음. 카메라 빠지는 타이밍에 맞게 제가 카메라 앞으로 걸어 들어와서 멤버들이 향해 서 있는 건데 아 그냥 웃기더라고 멤버들이 그냥 무표정으로 저를 12명의 얼굴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냥 웃겼어요. 혼자 따로 찍은 씬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제손 안에 불빛이 나는 걸 들고 있었어요. 이제 빛이 그 얼굴에 도비춰지는 손가락 바꾸려도 새어나오는 그런 씬을 찍었어요. 네, 어떻게 나지 궁금하네요. 기대해주세요. 어떻게 잘 떨어질까 라는 생각? 어색하지 이렇게 않게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생각보다 엄청 쪼이고 불편한 게 생각보다 없어서 좋은 좋았어. 경험이었어 네. 어, 지금 씬은 이제 와이어를 달기 전인데 제가 아까 멤버들과 같이 찍었던 장면 중에 바닥이 부와 이렇게 없어지면서 제가 밑으로 그 미지의 세계로 빨려들어가는 씬입니다 그거의 CG 합성을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아, 참 검쟁이가 이런 신을 주시다니 supposed to do oh, oh, oh, oh. and I gotta let you know you got my heart like it's yours don't wanna say goodbye if I know this I want to know a problem 숨막꼭질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안대를버으면 아무도 주의에 없는 멤버들을 잃고 동료들을 잃고 혼자가 되어 드리번드리번 때는 뭔가 외로움을 표시, 표현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촬영이었습니다 안대를 이렇게 끼고 멤버들과 이렇게 좀 해맑게 선박들도 하고 좀 행복하게 이렇게 노는 장면을 찍었는데 이 갈대밭 씬니 어좀 어떻게 보면 멤버들과의 그런 뭔가 소중한 추억 너무 추워 지금 시각 오전 7시 달링 촬영 현장이다 2022년 3월 어느 날 디지털 싱글 준비하러 왔다 파이팅눈잘 뜨거든요? 근 지금 이렇게 딱 지금 일부러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체력을 아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한번 눈딱 떠볼까요? 올 원래대로 차이를 느끼시겠죠? 그런 차이. 오늘 약간 맡은 연기가 태양의 뭐, 뭐였었지? 태양의 표식을 찾아서 떠납니다. 현지에 왔는데 근처에 태양의 표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열심히 찾다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니마까지 있어.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기대해 주세요. Sorry, darling, you. You know, without you, I'm so lonely. When you're not here, I want. I'll, treat you I'll, treat you I'll see you better. I'll see you better. h w i n t s e e y o t t o n n to i m s n i n o t i n to n o 달링 뮤직비디오 마지막까지 잘 어,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새로운 방식의 뭔가 촬영들을 이번에 이번 뮤직비디오를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어, 다양한 세븐틴의 모습 그리고 러블리하고 밝고 뭔가 그리고 스토리적인 면모들이 많이 숨어있는 달링 뮤직비디오 어, 캐럿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